외계탐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올드렁스존이라고합니다 현재 태양계 내에서 지구를 제외하고 가장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곳은 화성이며 인류는 오래전부터 화성에 대한 우주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미항공우주국과 미 국방부 고등계획국의 백년우주선 연구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민간우주항공기업인 스페이스X사와 네덜란드의 마르스원이라는 벤처기업이 구체적인 화성거주 프로그램을 실행중인데요. 이미 화성에 거주할 지원자가 선발돼 훈련중이고요. 최근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정기화물을 붙여 화성탐사선의 출발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출발하는 시기는 2020년 이후라고 하네요.